사이 계세요? 사장님, 네? 쉬고 계셨어요? 갑자기 오셨어요 <웃음> 갑자기 왔어요 네. 네. 쉬고 계셨구나 네. 아.. 아. 뭐하세요? <웃음> 뭐갑 네, 사장님 그거 주세요 네? 저보세요 삼겹찬이랑 네. 네. 뼈 네. 네. 그, 저 보세요. 네. 갑자기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글쎄요, 사임 잘하시나 못하나 제가 확인을 하지. 잘하고 계시나. 네. 음. 음. 이거 하셨네. 네. 네. <웃음> 잘하셨네. 찍으면 안 돼요. 사장님 안 나와요. 사임 댓글에 네? 네. 댓글에 따님 분이 네. 다셨더라고요 네. <웃음> 우리 예슬이 얘가 <웃음> <웃음> 처음 겪으면 당황스럽죠? 속상했죠? 아니 엄마가 잘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왜 고집을 자주 해서 그럴까? 에이. 저도 처음 이제 유튜브 하는데 와.. 말도 안 되는 막 논리도 없이 막 가더라고요 어, 너무 속상하고 막 화가 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그 예슬이의 이제 마음을 아니까 속상해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흠흠딱 음. 음. 좋아 너무 과하게 나가도 아 m not s 요 네? 아니요 삼겹살 먹을래? 어삼겹살 o t 분으로 e I'm not s u r 이정도 뭐. 아요 그렇지. 음. 그렇지 잘했네 먹어보고 내가 하는데 일단 비주얼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셨고 잘하셨어 간도 지금 요정도 간이어야지 계속 끓여 먹었을 때 조금 진해지면서 더 너무 진해도 안 되거든 그럼 딱 좋네 일단 하나 먹어보고 먹음직스러워서 자 내가 주문한 요 마늘도 하셨고 음 맛있어 보면 진짭짠 거야 이안은 엄청 짠 거야 이 뭐, 이제 감자탕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목소리가> 감뼈 이거 엄청 커그다먹더고 이만큼 감 양이 엄청 많은 거야 이게 둘 짠가? 어? 이게 둘 짠가? 중짜리, 응, 제대로 삶으셨고. 국물도 딱 좋아. 아, 뼈를 하나 먹어봐야지. 알지? 딱 맛있게 보이는 뼈가 있어. 여기 있나? 그치. 뼈가 아주, 진짜 좋은 것도 엄청 부드럽고, 목도. 아, 음, 내가 먹어봐야지 이거 음. 이거 감자패에 먹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싸먹어도 돼 음. 진짜 부드러워 맛집에 왔네 난 은근히 매력있어 들어와서 지금 몇인가? 5시 30분 지금은 5시 반인데 제가 들어가서 삼겹살 먹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뼈자꾸 먹으러 들어왔다가 삼겹살 지금 두 개를 두분다 삼겹살을 시켰어요 네. 네. 이런 거 열어놔야 돼. 해 이제 지에는 바로 열어야 돼. 야 너도 먹고 싶지? 아, <웃음> 이제 진짜... 앉아서 먹어 이제. 아이 됐어. 먹어 <웃음> 먹어. 먹어 사장님. 어, 어. 잘하셨네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요것도 잘하셨고 어,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아니 그게요. 응. 이 집이 이게 센건지 뭔지 내가 가물가물하던 거센 거예요. 센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맞지? 안나 남죠? 조금 더 새콤하게 했으면 좋겠다. 새콤하게? 조금 더 새콤하게. 새콤하게. 음, 그거만 해주면 되고 딱잘 하셨어요 원래 이 국물이에요 원래 이거 야지 원래 이국물이 네. 그래. 네. 아. 요 아, 다 부신 거지 네린게 밀린 거같아국공이 원래 저 국물이 죠 맞아 음. 이렇게 돼야 돼그래이가잘 맞아 끓이면 끓일 수 없지 그거만 그거를 저공물이었었던 거를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도 예, 내가 이기신 분 맞춰서 밀린 거 어디에 적어 온이거알았 이게 낫죠? 방금, 요번에 내가 딱. 그리고 웬만하면, 그, 날씨 좋을 때 열어보실래요? 음. 열어놓으실까요 아니, 열어놔요. 열어놓고, 아, 밖에 안, 안될으있 드시는 분도 있고, 음. 드시는 분도 있고. 무조건 여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 이제 삼겹살 냄새 풍기게끔, 앞으로. 에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 풍미에서 밖에. 에이. 무조건 안 돼요. 고기를 구워야 사람들이 다 드시고 오셨다가 고기를 구워하 되니까 그대또 구워야 드시 그러다 보면 손님도 못하도 시키게 돼요 그걸로 해주는 거죠 시간을 조금 드시고준리하시고하면이 많이 수월해졌어요수월해졌어요이가가나많죠지금단순한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음. <웃음> 내 한편을 곱짤했거든요. 상처받을까 아니요. 네. 입고 입고 때까지. 네, 아이 드시는 뭐. 분 입맛이 맞추면 절대 안 돼요. 음. 음, 음, 제가, 잘잘잘 음, 어, 과감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아, 종이들 입맛에서 녹여져 있데그안된다고장사안니요잘 뭐, 되고 못하고. 뭐. 짜고 이런 건 없어요. 응. 음, 지금 딱 좋아요. 왜냐면은 요 정도 해야지 계속 끓이면서 먹을 수, 이거보다 짜면 안돼 요즘 감자 자체도 맛있고 또뼈 자체도 맛있고 무거기도 푹 끓여서 맛있고 어디이 가면 무거지 덜 끓여서 아, 그럼 떡볶이 해서 먹기도 고 원래 있던 것이 스타이아게 맞는 거지. 자꾸 욕심을 내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들으니까 또들어보시있니대사용 이렇게 드시고 밤에 또쌀 있다. 고 바람 막 들어오고 이런 게 좋아요. 막 들어오고 이래야지 힘면서 활기가 생기는 거요 괜찮아요. 하여튼 저는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준히 어, 한주 하시면은, 하시면은 아, 매출 많주만 꾸준히 올라갑니다. 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매출은확지진않고든요 네. 웬만해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말하시면 니다 항상 열고 잘하시지 <웃음> 잘될 겁니다 새로 확실해요 잘 되실 거예요